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10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지금은 5월 11일 0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갭하락, 어, 그에 따른 숨은 어도를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대, 외국인들 좀 특이하게 예, 매매를 했죠. 자, 오늘 어, 장은 어, 5월 10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갭하락을 했죠. 그죠? 갭하락이란 것은 어, 전일의 저점을 붕괴시키고 시가가 전일 저점을 붙게 시킨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간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만큼 이제 普 하락이 된 거죠, 그죠 자, 캐 하락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매수세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매수세를 완전히 작살을 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공백이 생기잖아요. 공백 이렇가 하락이 메워진단 말이에요. 메꿔지죠. 이게 메꾸진단 말이죠. 음. 자 오늘 살펴보더라죠. 외국인이 주식을 이렇게 3,177억을 내다 팔았습니다. 계속 팔죠. 자, 선물을 오늘 8,110억을 매도 처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주식을 팔면서 선물을 동시에 팔면서 추락을 시키죠. 계속 선물임 매도했던 것이 계속 수익이 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은 수량 어, 금액이 더 많아요. 선물 자체가 8,110억이나 더. 많이 매도를 쳤잖아요. 이게 이제 매도를 이 상승을 용인을 시켰는데 말이죠. 상승을 누가 시켰습니까 도대체? 금융투자입니까? 그렇겠네, 그죠? 금융투자가 이 상승을 시킨 거예요. 그 용인을 했단 말이죠.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용인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올랐는데. 용의를 시켜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 선물을 계속 매도치고 있죠. 그 다음에 주식을 계속 매도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콜 옵션은 13억 매도고, 푸드 옵션은 3억을 매도합니다이 푸드 옵션이 장중에는 매도가 더 억수로 많았어요. 매도 40억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매수, 푸드 옵션을 매수를 해버렸어요. 막판 올라갈수록. 어, 하락시켰다는 뜻이죠. 풋을 매수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가 풋옵션이 59억까지 매도를 쳤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풋옵션을 이렇게 59억을 다시 사버렸어요. 그죠? 하방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콜옵션도 13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하방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엄청납니다 그 푸드옵션을 홀값에 사드린거예요 지금 자 푸드옵션 5월물 2022년 5월물 행사가격 345짜리 자 이게 아까 지 아침에는 4.09 하던게 7.20까지 갔다가 <웃음> 3 0 5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가격도 저렴해 졌어요 자, 풋342짜리도 어제 1.67 하던거 오늘 장중에는 5.25 까지 갔어요 이야, 4배 정도 터졌죠 이 5.25 까지 갔던게 1.8이 완전 뭐 엄청나게 반타작보다 더 많이 하락해 버렸어요 푸드옵션 337짜리 이런거는 어제 0.60 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하락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1% 자외가격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오늘 예, 지금 선물이 2.20 이나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푸드옵션 이거는 이 종목은 337짜리는 마이너스 21%입니다 무시무시 하죠. 이런데 몰빵을 해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몰빵하면 안되겠죠. 외가객은 그냥 소액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음. 계속 분산 투자 하셔야 됩니다. 계속 분산투자 종목별로 분산을 투자 하셔가지고 성공하셔야 될 건데 음. 제가 그동안 다 실패한 내용을 이렇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그 다음에 6월물 옵션이죠. 6월물 옵션 이것도 뭐큰 거, 거래는 많이 안 되지만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음. 음, 뭐 330짜리 같은 경우는 18% 상승했고. 네,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자 외국인들 오늘 또 주식을 계속 팔고 있죠 3177억을 내다 던지고 선물을 이렇게 지금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8,110억 뭔가, 뭔가, 뭐, 뉴스를 다 알고 있겠죠, 그죠? 정보를 벌써 입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물을,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죠. 이제 그 정보가 이제 언젠간 터뜨릴 겁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그 정보, 뭐, 뭐 북한이라든가 뭐 무슨 내용이 발표되겠죠. 자 외국인들은 그런 고급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식도 매도 하고 선물도 매도 하고 뭐 그런 푸드옵션 매수하고 하방으로 완전 구축해 놨습니다 자 지금 야간 증시는 마이너스 2.50 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340.60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코로, 뭐, 마이너스 9%고, 49%는 마이너스고, 푸시, 지금, 뭐, 80%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힘든 장이었을 텐데, 항상 힘든 장입니다, 여러분. 뭐, 쉬운 장은 크게 더 물어요. 그죠? 이거 뭐, 하락했다가, 막 다시 막 양복이 만들어버리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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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히 중요한 신호다 이거죠 근데 이 옵션은 단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 당일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죠 큰 추세는 지금 하방이잖아요 주식매도 선물매도 이 자체가 금액이 크니까 이렇게 되면 내일은 이저점이또 풍기됩니다 이거 이저점 338.00 인데 이게 또 어, 붕괴시키 버립니다. 이게 추세 하락장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고 가려고 해도 힘들죠, 그렇죠? 어. 반에 반 토막 되버린데까지 여기서까지, 그렇죠? 자. 꾸준하게 지금 전 저점이 붕괴되고 또이 저점도 무너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당탕탕탕, 섬, 이 나스닥이 아까 뭐 거의 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또 0.45까지 완전히 뭐 천당 갔다 지옥 갔다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음, 갭 하락, 어, 이거는 매수 세력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그 다음 오늘 장중에 음, 콜옵션풋옵션 양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거는이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 어, 양매도를 했다는 사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저런 신호를 보고 어느정도는 정리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 심리가 바로 예 그런 걸 자꾸 지식을 쌓아서 내가 의사 결정할 때 가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이걸 실현해야 된다 말이죠 여기서 또 다시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잡으면 또이 저점이 또 무너진다 말이죠 내일 내일 또 무너질 거예요 이거 지금 엄청나게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선물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연기금이 오늘 팔지를 않았는데, 연기금이 파는 순간,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연기금은 거의 보압입니다. 보합 보압, 그죠? 조용히 있습니다, 지금. 자, 오늘, 기타 금융도 오늘 팔고 있죠. 168억, 3모 펀드, 755억. 이런 사람은 이제 똑똑하다고 봐야 되겠죠. 음, 이덜 똑똑한 개인들은 또 사고 있습니다 무식하게 이거, 어, 이거 나중에 손절 나오겠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실패하지 않는 어,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카페 많이 오셔서 신기한 선물 옵션으로 정회원으로 등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일지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혜원 등급 등업 시험까지 칩니다 정혜원 등급 시험 이게 뭐들렁들렁 와가지고 어좀 나고지 없도록 어, 계속해서 좀 심도 있는 교육을 해서 등업 시험까지 마쳐야 정혜원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음,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내일도 좋은 시간 되시고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